세상을 계산되게 살지 마라. 세상을 왜 이렇게 계산으로 살려 그러느냐? 인간이 인간이 수학을 공부하고 공부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볼 때는 어렸을 적에 계산을 먼저 배운다고 계산. 우리의 계산. 계산이란 걸 뭐냐면 계산이란 건 뭐냐면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안 되느냐. 더하기 빼기 나누기에서 배우는데 그 계산됨 그 계산으로 뭐든지 세상을 그러니까. 계산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두 번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산술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조금 머리는 좀 발달됐는데 얼마만큼 뭐 이득이 될 것이고 내가 저 사람하고 함으로써 뭐가 득 이게 약간 저렇게 산술적인 거는 좀 계산보다는 조금 차원이 높을지 모르겠으나 조금 이렇게 그것도 역시 속성이 인간의 속성이 보이는 거라. 세 번째가 이제 수리. 수리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하학인데 도대체가 우리 인생이란 건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. 수학을 풀다 보면 자연히 수학자들이 철학자고 철학자가 바로 종교가기 때문에 옛날에 그유크리트라든지 피타고라스라든지 말키메데스라든지 뭐 유명한 수학자들인 것 같으면서도 발명가고 수학자인가서도 철학자도 되고 종교가도 되고 그분들이야 말로 어떤 어떤 면을 볼 때는 우주에 대해서 그때 탈레스라든지 또그 뭐라 할까 수학을 공부한 것 같지만 우주의 기초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제 타라고 벌써 여기하고 몇, 얼마가 될 것인가 과연 지구라는 것이 우주로 해서 태양을 돌고 돌고 있는 것인가 온 자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깊이 생각하는 게 수리적인 거 이게. 근데 인간은 수리적, 수리적인 수리적 탐구라는 것은 바로 깊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크게 이야기할 때 종교하고 뜻하는 것인데 계산이라는 것은 수학을 배울 때 계산이라는 걸 배우게 되니까 그게 기초적인 수학 방법인데 그러한, 그러한 거로 사,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뭐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벌써 계산 하는 거야. 누구고도 살, 네 세상 살때 그래. 저 사람하고 사귀자 내가 얼마만큼 이득이 올 것인가. 내저 사람한테 사랑을 얼마만큼 받는 것인가. 또 하다, 하다 못해 혼수 같은 걸때도 나는 이만큼 줬는데 왜저 집에서 이만큼 오지 않는가. 그게 딱 이게 수학을 잘못 배운 거 아닙니까? 세상 살면서 사랑을, 사랑을 계산으로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랑이 오래 가겠습니까? 가장 큰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? 나는 당신을 이만큼 사랑하고 있는데 당신은 왜 나를 이만큼 사랑하지 않느냐? 벌써 계산된 사랑을 하게 되니까 가슴으로 오는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 사랑이지 정말 이게 뭐라 할까? 계산된 사랑으로 형제간끼리도 마찬가지 아니? 형제간형간끼리도왜 부모님한테 당신은 무슨 권리로서 더 많이 받느냐? 그게 벌써 이게 수학적인 기초에서 가장 기초적인 수학 계산을 배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감사합니다